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합니다. 예허화슈워드무저 워비 부지 최파 요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에 반드시 부족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타시 워 다음 곳에 칭찬 어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링워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어느 곳으로 인도하냐면 짤. 그 안시에도 쇠비뭐할 만하다.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데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육체적인 또한 물질적인 그런 측면도 포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3절에 가면 더 깊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차원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타워혼수인일 <놀람> 他使我的靈魂双醒为自己的名引导我走一路. 他使我的靈魂双醒为自己的名引导我走一路. 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타 타는 그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말하겠죠 대명사입니다 다 그를 말하고요 어, 그 다음에 워더 우어, 워는 나를 말합니다 워더뜨는 구조조사로서 뭐 뭐의 이런 뒤에 명사의 그 한정을 드러내는 또는 소유를 드러내는 그런 구조조사입니다 나의 나의 링, 링훈 링훈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영혼, 영혼, 灵魂 예, 그 다음에 수생 수싱. 수생은 소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생, 수생, 수생, 수생. 자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소생되다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체가 누구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그래서 이 수의 부문이 많이 성경에는 나오고요. 또 기도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기도문에는 주체가 우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피동적인 또는 사역적인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겸어문으로서 사역 동사가 있고요 주어가 있고 이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가 옵니다. 그러나 이 목적어에 또 다른 이게 주체가 되어서 두 번째 동사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번째 동사의 주어는 이 내가 아니라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첫번째 주어 그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이 동사를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하게 이 목적으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진정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에서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소생시키시는 가장 주체가 되신다는 가장 큰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 목적어 두 번째 주어를 주어로 뭐뭐하게끔 하소서, 뭐뭐하게 하소서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2절에서는 육체적인 그런 부분에 어찌 보면은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 이런 쪽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했지만 3절에 오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왜 쯔지더명 인더 워조일루 자 여기서 이는 위하이어라는 뜻인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쯔지的名쯔지的명은 쯔지 자기라는 뜻이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더 인다오는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네, 인도하다라는 뜻이고 우어 조루 조루라는 말은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루走路走路走路 길을 가다란 뜻인데요. 자, 중국에는 이합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동사에 루 라는 목적어가 붙어서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합동사는 이거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자주 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조루, 조이루,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 조르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길을 갔다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많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앞 동사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우리 배우도록 하고요. 자, 먼저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외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원점 오웨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웨이는 웨이 대상이 오고요? 사람이나 그웨이 그 뒤에 어떤 대상이 오고 뒤에 동사가 옵니다. 그러면 a를 위하여 b를 하다 이런 구문입니다. way 지드잉 인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 목적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어 좋은 방법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자꾸 뭐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엉뚱한 삶을 살아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다 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중국에는 꾸딩따페이라는 고정된 그런 조합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냐면 way A -R b 어, A를 위하여 B를 하다 B는 동사를 말합니다 이런 꾸딩답입에 고정된 격식이 있습니다. 웨이 니 얼주 너를 위하여 한다. 웨이 니더 웨이 웨이 웨이 얼 슈에 시 너의 미래를 위해 공부해라. 공부하다. 뭐 이런 웨이와 얼이 어,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간에는 A와 B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사자로 된어 고정된 이런 조합 구문들도 많고 또 이런 조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어, 이런 고딩따페에 대한 관련된 문장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way a or b or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면 way a b로 되겠죠. way z 지 t h e r or 원래 이렇게 or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생략하고 way z 지 t h 인 r m i n g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여 웨이生命, 요리.吃什么,喝什么, 웨이身体, 요리, 穿什么, 생명,生命, 생명을 위하여 요리. 걱정하다, 염려하다, 걱정하지 마라. 생명을 위하여 걱정하는데, 추셔머, 무엇을 먹을까 허셔머,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웨이션티, 몸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초한셔머,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 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웨이 대상이 오고, 동사가 오고, 또그 동사에 대한 목적이 여기 오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부여 웨生命忧虑,吃什么,喝什么, 웨身体忧虑,穿什么. 자, 그 다음 13편 3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타是워들링 훈수싱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실마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갈 때에 알게 됩니다.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감사 입은 자라 감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자 여러분 감사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